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cm노트가 떴어요. 쿠키 런 킹덤. 드디어 또 업데이트가 오게 됩니다. 예또 거의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굵직한 소식이 있긴 한데, 뭐 어떻게든 한달 만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부에서 2022년에 나올 시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게임 개발에 인력이 좀 많이 투입돼서 쿠킹덤 업데이트 해나가는 것이 한두 배로 느려진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식들 한번 정리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M노트에 드디어 다음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신규 에피소드 13이 추가됩니다. 크리스비 대륙 동쪽 자이언트 아이싱 산맥, 시사철 눈이 내리는 다크 카카오, 다크 카카오 킹덤을 향한 모험입니다. 일반 어둠 모드 다 열리게 되었고요 에피소드 13, 검은 성벽 아래 서론이 추가되는 것이죠. 아 예뻐요. 어. 약간 그 다크 카카오스러움도 잘 표현한 데다. 쿠앤크 느낌으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제 중요한 것은 다크 카카오 신규 에피소드가 나왔으니 다크 카카오 나와줘야 되겠죠? 에이션트입니다. 다크 카카오 쿠키 추가. 반죽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곳에서 자라나서인지 단맛이라고는 전혀 없는 차갑고 고독해진 쿠키. 예, 저 다크 카카오 맛을 아주 잘 표현한 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평범한 쿠키 셋이 들어야 겨우 들릴 포도잼 초코검 <웃음> 아, 그렇구나 이게 포도잼 초코검이었구나 겁나 무거운가 봐요 그거를 자유롭게 휘두르는 괴력의 쿠키로 하공을 한번 벨때마다 천둥 벼락이 떨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은 가루 전쟁 이후에 왕국에 틀어박혀 혼자 고독의 시간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자, 스토리도 좀 기대해 보고요 돌격형으로 나옵니다, 돌격형. 돌격형 파우더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 요거는 뭐 들어오자마자 막확 키워봐야 되겠지. 근데 또 우리 홀리 누나가 홀리셰스로 나왔던 것처럼 어떨지는 모른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아, 그래도 쎄것 같아요. 왠지 쎄것 같습니다. 굉장히 쎄 보입니다. 엄청 쎄것 같아요. 자, 다음 신규 쿠키가 또 나오는데요. 에픽으로. 아보가토. 아, 아보가토. 아보가토. 아포가토 맛 쿠키가 추가됩니다. 아포가토 커피당죠 커피. 정말 쓰디 쓴 따끈한 커피에 갓 얼려 차가운 기운이 퍼지는 새하얀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스쿱. 하...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특별한 풍미를 지녔지만, 사실 완전한 커피도 아닌 거죠. 아이스크림도 아닌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던 아보가토 맛 쿠키다 그래서 눈부러치는 다크카카오 왕국에 나타난 쿠키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로 나오는 에픽 쿠키들도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쿠킹덤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어 이렇게 에이션트에 따라 나오네 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지 어 폭발형으로 나오고요 폭발형입니다 오, 바다 요정 뒤를 이은 폭발형입니다. 바다 요정 뒤로 폭발형 파우더를 잘쓸 일이 없었거든요. 예, 오, 드디어 나오는군요. 어느 정도 폭발스러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 왕국 최대 레벨 확장됩니다. 왕국 최대 레벨이 50에서 60 레벨로 변경이 됩니다. 예, 그게 답니다. 왕국 레벨 확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쿠키성 최대레벨이 확장된 것도 아니고 쿠키 최대레벨이 확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국 최대레벨이 변경되는 거라 큰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신규 보물 2종이 추가되는데요 이는또 어떨지 모릅니다 자 왜냐면 우리 보물이 역사를 바꾼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게 에픽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은 영험한 해독제다 영험한 해독제다 아보카토랑 글쎄요 이게 뉴 메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랑 아보가토가 만약에 뭐한 목화, 목화급돼가지고 목화가 이제 소환수 보물이랑 이제 엮이면서 완전 한 메탈을 해먹었듯이 아보가토가 만약에 어떤 요거랑 영향이 있다, 뭐 연관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또 각각입니다. 새로운 각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크게 뭐주목되진 않죠. 레어 신기 보물입니다. 메아리치는 폭풍의 노랫소리 레어니까 설마 뭐 크게 찍 뭐 어떻게 하는 않을 거고 그러나 뭐 쿠킹덤은 레어 보물도 좋은 애들이 많았죠 사탕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말이죠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이? 자 신규 테마 추가 되죠 쿠키 쿠키성 신규 스킨 엄숙한 타크 카카오 캐슬이 추가된다 이 말씀이고 상당히 인기 있는 스킨이 될 거로 보입니다 쿠키하우스 신규 스킨 쿠키하우스 신규 신규 스킨입니다 고즈넉한 타크 카카오 하우스 어 이거 예쁠 것 같은데 멋스러운 타크 카카오 2층 집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의 다크카카오 왕국 테마가 추가된다 왕국 테마가 새롭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왕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목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카카오 쿠키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한 달만에 나오는 업데이트니 만큼 푸짐한 소식들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